안녕하세요. 조니 살롱 우성원장입니다. 오늘은 더빙 목소리가 아닌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해봤습니다. 오늘 스타일은 레이어드 컷과 펌 영상 시술입니다. 먼저 레이어드 컷을 시작합니다. 아웃라인을 정리하고 레이어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컷을 합니다. 앞으로도 머리를 기르는 중이시기 때문에 레이어를 많이 내지 않고 적당한 레이어를 내줍니다 우리 고객님은 1년 전에 펌을 하시고 1년 만에 펌 시술을 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뿌리에 곱슬도 많이 자란 상태입니다 탑 부분을 90도로 들어서 정리해 줍니다. 베이스컷을 하고 질감 처리해 줍니다. 모발 중간부터 무거운 부분에 질감 처리하면서 가벼움과 율동감을 줍니다. 그리고 이제 펌일제를 도포하고 연화를 합니다. 디지털 펌 18호 와인딩 후 중화했습니다. 이제 말리기만 하면 끝납니다. 드라이로 말리면서 컬을 말아줍니다. 집에서 손질하실 때는 반만 말리셔도 됩니다. 앞머리는 뿌리볼륨을 살리면서 말려줍니다 다 말리고 나서 에센스를 바르고 마무리 해주면 끝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